영상물 제작사 다니다가 대한 지방국수을 받게 된 썰. 나는 선데이 오일이라고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 오년차 프리랜야뭐또 쳐먹고 있지? 그만 좀 쳐먹어 x2야. 너 저기 한 게임 아이디 있냐? 게임머니 남은 거좀 있으면 좀 쓰자. 가장 어 있는 게 이십 년전 우리가 다식니까 아무튼 집에도 못 가고 옛날한자서 일만 다 보니 이지 연세 0 0 k g 가 훌쩍 넘어가 근데 나만 그런 아니 우리 수술이상이 근데 최근에 성이라고 지방부입하는 병원 컨텐츠 영상을 진행하게 된 거에요 거기 담당자가 여자분인데 우리 사장님이랑 딱이면서 계속 는에요 설마? 혹시? 나한테 관심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잡지나 그건 했어. 그리고 며칠 후인었그3 때다가 말야 우리 직원들이 직접 지방 수술 받는 영상 콘텐츠를 거거 근데 이게 답이 왔어 그래서 모델을 라면서 나를 쳐다보는 거임. 그때 깨달았지. 사장이 나를 감추는 척다기던 일과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못해 이구나 그쪽 관심이었구나. 어쩔 수 없이 사진에서 손을 들려고 하는 순간 잘하습니다 다른 경쟁자가 생겨버린 거임. 당연히 내가 단쪽도 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전쟁을 잊고 있었던 거임. 그 순간 이건 내가 꼭 받아야겠다는 틱탐가도 같은 욕심이 좋더라고 그래서 야너왜 이래? 좀이렇살 달려 붙어가지고 뚱뚱하게 보여야 되나? 수술도 하고 좋을 거 아냐? 니 수술 안할 거야? 자, 뚱뚱하게! 자, 하트! 둘이. 아유, 치네요! 치네요! 아유, 좋아! Yeah. 결국, 몸무게와 지방률에서 우위를 점한 내가 수술을 받게 됐어. 지방률 전문병원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수술받고 관리를 시작했어. 몇달 후. 그래서 지금의 나는 짜잔! 이게 예전에 나고 이건 지금의 나야. 비록 맨날 야근하는 거지가 충분지만 처음으로 대사에 감사해하고 있어. 물론 우리 사장님에게. 아 그리고 직업적 사명으로 저를 불쌍히 여겨 수술을 해준 지방의비전문병원 주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